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10월 27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 번호와 점포 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 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오늘의 장보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17번 대원 수산에 왔어요. 3만 5천 원, 이민은 6만 원. 6만 원. 5 0 0 0원 4만 원. 이거 발인가원은 3만 5천 원. 3만 5천 원. 3만 5천 원.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살아있는 단새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네, 다음 찾은 곳은 B6CU 돼지 수산에 왔어요. 오늘 이큰 전갱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작은 전갱이 요런거 튀겨먹어도 맛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꼬치고기 요건 구이로 드시면 아주 맛이 좋은 그런 고기예요. 그리고 이제 줄삼치가 요새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새끼다랑어는늘 있는 품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대왕 피문어가 꽤 많이 보였어요. 근데 가격은 조금 음, 이제 한참 뭐쌀 때에 비하면 조금 비싼 편이고요. 불볼라 하고 있고, 요 브란지노는 예전에 제가 한번 리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정말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몸통이든 꼬리든 상관없이 키로당 35,000원이었고요. 이거 이제 보스턴 성게소예요. 한 가게 100g씩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돌가자미가 아, 보였는데 사이즈는 괜찮아 보였어요 대왕자발인데 요새 대왕자발이 좀 사이즈가 좀 되는 것들이 좀 나오고요 이제 쥐돔도 어, 좀 보였어요 근데 요거 이제 북발인데 배가 볼록하죠 배불뚝이에요 그래서 이제 키로에 8만원 정도 약간 좀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시는 것 같고 돌문어는 크기가 한1 k 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은 B5번 신의수산으로 왔습니다 강어 5,6kg대가 14,000원 심 kg 중반이 13,000원 완도강어 2kg 후반 3kg가 27,000원 자연산 농어 3kg대 20,000원 완도강어 2kg 중반 25,000원 제주강어 싼거 16,000원 2kg 중반대 약간 말랐어요 돌돔은 4만원. 여기 자바리 33,000원. 이거는 이건 영업집 납품. 키로 55,000원. 자연산. 그리고 이거 다단어인데 이건 좀 방열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찾은 곳은 C4번 한길동상에 왔어요. 연어 가격이 소폭까지 조금 내렸어요. 이제 네, 19,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로를 조금 보게 되면은, 이제 숭어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는데 좀 가격이 좀 가격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우럭 자연산 한 마리가 있었고, 요거는 광어인데 조금 작은 광어예요.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요. 이제 광어 같은 경우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이게 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어인데 요거는 한 6kg에서 8kg 사이인데 킬로 이만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잿방어가 있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일본산 방어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요. 네, 농어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요. 그러니까 그 3kg짜리 큰 대농어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볼수 없었고, 어그 자연산 조금 이게 살이 좀 많이 빠진 그런 자연산만 좀볼수 있었어요. 뭐 광어하고 참돔은 지난 주에 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가격 변화는 없었고요. 이제 쥐돔이 조금 보이는데 쥐돔도 가격이 조금 어 있는 편이에요. 살이 많이 없죠. 농어가 사, 사연산 농어. 병어돔이라고 불리는 무전메갈이도 보였고, 이제 능성어. 지난주부터 능성어가 조금 크기가 좀 괜찮은 능성어들이 좀 보입니다. 제주광어도 가격대 비슷비슷하고요. 무늬오징어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지난주보다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어는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이걸 이제 뭐 조업을 못하면 가격이 확 올라가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무늬오징어 뭐 선도가 좋죠. 그리고 이제 삼치. 네, C6봉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이제 광어 제주산 3kg짜리가 25,000원 네, 지난주 그러니까 뭐 광어는 특별하게 가격변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네, 또 대왕자발이 사이즈가 좋죠. 2.5kg 정도 되고요. 네, 완도광어도 가격변화 없습니다. 네, 전원은 여전히 비싸요. 1kg 어, 38,000원인데 사이즈는 커졌고요. 그리고 이건 자연산 감성돔이에요. 사이즈 좋죠. 자, 요거 광어 자연산인데 키로 3만 원이에요. 이게 7kg짜리라고 하는데 단톡방에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올려 주셨어요. 근데 이게 7kg짜리 네, 필레 아, 뜬 거라고 합니다. 네,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어는 완도산이든 제주산이든 아, 특별하게 가격 변화 없이 계속해서 어, 꾸준히 이,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농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뭐3 k g 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네, 참돔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5,000원대의 예, 가격대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경매장으로 왔고요. 오늘 물량을 보게 되면 꽃게 같은 경우는 거의 12.5톤 이렇게 돼 있고 대기하고왕게 활어가 아마 많았고요. 특이하게 되게 선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대게선어는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수곡해 보면은 당연히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가격대는 지난주하고 크게 많은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도 가격이 조금 내려왔어요 아무래도 물량이 조금 요새 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같고요그 다음에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내려왔죠 그래도 아주 저렴할 때 보다는 조금 가격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좀 떨어졌다는데 좀 위안이 됩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야, 근데 이 선어가 엄청 많았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거든요 닥채가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쓸만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정말 상태 안 좋은 선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싸다고 이런 거 덥석 덥석 어, 가져가시면 진짜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얘는 네, 좋 얘는 선어에서는 킹크랩 서는데 좋은 거고요 어? 4.7! 내가 3만 5천 달더니 3만 9천은 누군 이. 킹크랩 네, 선언대 39,000원이에요 지금 이제 경매 나, 초반이에요 네, 요즘은 좀 킹크랩이 아좀 큰게 많아요 어, 4kg대가 많이 보이고요 오복상의 사장님이 구입을 하셨어요 키로에 56,000원 살아있는 킹크랩이고요 자, 이렇게 낙찰 받은거는 점포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가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거예요 2, 3 k g 대 킹크랩보다 4 k g 대가 조금 더 저렴해요. 선호하는 사이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집에 올때 단톡방을 봤는데 이게 꽃무리 킹크랩이 2만원에 나왔다고 단독방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영상까지 같이 올려주셨는데 자 요거는 한번 제가 궁금하네요. 이제 어떤 수율이 될지 그리고 이제 꽃게를 조금 보게 되면은 오늘 꽃게 물량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었어요. 지금 16만원 써져 있는 건 10kg 한망이 16만원. 요건 17만원. 그러니까 k 로당 어, 16,000원, 17,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통 이렇게 한망 경매장에서는 10kg 한망 아니면 반망 이렇게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원원 어. 알서원알 어. 없는 아, 네. 네 이제 암꽃게가알 네. 있는 거 없는 거 가격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믿음 수산으로 왔습니다. 여기 이제 소매점 쪽이죠. 여기 대게가 있는데 이건1로당4 5 0 0원짜리고요 네 이거는 키로 56,000원 짜리에요 저거 보통 4키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지대개인데 키로 23,000원 아, 이렇게 판매를 하셨고 꽃게는 아, 비슷해요 키로 2 0 되고 여원는 이제 꽃게 같은 경우는 키로 단위 소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경매 낙찰 받은 거 이렇게 배달이 오는데 믿음 수산 밴디의 이 당일의 시세가 매일 올라와요. 판매 시세요. 그래서 여기는 낮에도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고요. 그 대신에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꼭 문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찜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지방에서도 구입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하고요. 어, 여기는 제로페이, 수산물 대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 시세 어, 오, 오른쪽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복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네요. 자, 다시 이제 경매장으로 와서 폐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D6번으로 왔고요. 먼저 석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요거 이제 10kg 22,000원. 그리고 반각골도 있는데 만원과 만삼천원의 차이는 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깡골도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요. 백합은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백합, 홍합 이런 것들은 크게 가격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소라 같은 경우 는 가운데 있는게 대자인데 이렇게 좀 이렇게 소량만 남아있어서 가격을 써놓진 않았습니다. 대자은 킬로에 55,000원 어,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맛에있인데 이렇게 건들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멍게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큰 봉지 그리고 좀 작은 봉지가 있는데 작은 거는 만원그두 배가 들어 있는 건 이제 이만 원 이렇게 세가 되고 해삼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노랑새 조개는 요새 꾸준하게 계속 나오네요. 낙지 가격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9번 초이스 수산 으로왔습니다450 사이즈 물건이에요. 10마리가 들어 있고요. 아무거나 한 짝에 지금 요거는 10만 원. 요 빨간 거는 350 사이즈 1 0마리에요요거한 짝에 지금 65,000원. 요것도 이제 350 사이즈인데 그리고 10마리 5 사이즈는 지금 6만 3 0 0 0원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400 사이즈 물건이에요. 요거한 짝에 10만 원. 그다음에 요 사이즈는 이제 1원짜리품이에요요거한 짝에 지금 요 사이즈는 12만 원 그다음에는 이 사이즈 500g 사이즈 물건이에요. 이거는 한 쪽에 지금 10만 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가 네, 제일 큰 사이즈 물거인데요한쪽이 10만 원, 20만 원. 네, 오늘 이게 최저 가격요 여기 한 쪽에 지금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가격이기 때문에 어요 그다음에 아직 남은 거5마리 2만 원 50만 요거는 여 60g짜리 사이즈에요 요거 한 박스에 2 2 0 정도 로보구요 요거 한 박스에 지금 8만원 여기 180마리 큰거예요1 80g이면 됩니다 요거한 박스에 지금 1 0 g 이요거는끓여지거는 요거 두마리세마리에도요 사이즈는 아무거나 55,000원 요거 좋은거 요거 같은 경우가 아무거나 얘도 5 5천원 보시면 돼요 요거 지금 두른거있어요 좋은거 같은 경우는 한짝에 지금 요 사이즈를 8만원 보시면 되구요 요 사이즈 같은 경우가 지금 한짝에 5만 5천원 보시면 되요 그리거 같은 경우는 한작에 이거나 요거는 숫자 사이즈 1만원 보시면 되요 이거는이한짝에 지금 1만원 오 사인 가아요네 어, 포토라에요 요거는 이제 5Kg는 2만 2천원 10Kg는 5만 4천원 합치로 핵감되는 거1로에 1만원 보시면 되요 그리고 이제 C 13번 초원수산으로 왔습니다. 문어 킬로에 24,000원 2물맥기두마리2 2 0 0원 갈색 열마리 13,500원 참조이 220마리 1만원막 10키로 6 5 0 0원 전어 7회에 1 7 0 0원뱅이 27,000원 한단자 대약 자연산대약 마리당 1, 1,700원 단식새우 짜게 15,000원 단새우 25,000원 짜게 삼치에 8마리 3만원 청어 하나 24,000원 문늬 오징어 세마리 붉은 거가 57,000원 나머지 다 45,000원 장어 한짝에 15,000원 저병어네 마리가 6만 원, 이거 다섯 마리, 2만 5천 원, 100kg 한 상자 12,000 원, 가정에 한상자에 3만 5천 원씩, 우럭킬로당 16,000 원, 간제이 저거 5마리, 얼마냐? 2만 2천 원, 대구동양때구어 키로 에 16,000원 원가야. 네 마지막으로 C 14번 영남아기로 왔습니다. 이게 재고야. 어 4만원 자 이거 재고라서 4만원 이거 오늘 거고 좀 물이 조금 이게 빨간게 없었지 2만원 자 오늘은 가자미가 12,000원이네 어나 이거 돈안되고 주고 새우 4만 5천원 자병어 이건 통영 거예요 통영 건데 이거는 4만원 여덟 마리 이거는 햇감 이거는 25,000원 어, 간만에 아구가 배에서 작업된 거포함아구가 올라왔어요 어 이거는 15,000원 2만원 이거는 흑산도 하고 35,000원 참조기 20마리 40마리 2만원 예, 이거는 남해 갈치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이거는 10마리 이거는 11마리인가 12마리인가 그래야 2만원 15,000원 자 이거는 목포 어 목포 먹갈치 8마리서부터 12마리까지 있어 3만 5천원 자 이거는 추자도 먹갈치가 왔는데 엄청 괜찮아요 5만 5천원 가성비도 좋고 요거 갖다 네 오늘 싶어. 이렇게 해서 노량진 새벽 경매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